예 안녕하십니까 자카티아 이케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어 제가 전 강좌 있죠 2강에서 약간 어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파워포인트를 제가 작성하면서 한 화면에다가 이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탄젠트 곡선이랑 이 원을 그리는 거 같이 이렇게 짬뽕을 해 놓다 보니까 제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자 2강에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렇죠? 그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이 탄젠트 곡선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이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 배워보겠습니다 이 원을 확장하면 을 헬릭스가 되고요 또 같은 평면에 이런 헬릭스 개념으로 그려지면 이제 스파이어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수식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정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원이랑 선 결국은, 그죠이각 점들이 모여가지고 곡선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미의 점, 곡선, 어, 원상 이미의 점의 그 좌표 값, x, y 값이죠. 이 좌표 값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원점하고요. 원상 이메이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으시고그 다음에, X축으로 수직으로 발을 내리면, 여기에, 그렇죠? 직각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의 삼각형 형태가 되는데, 이이는 각도를 세트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인 세트는 어떻게 됩니까? 요것분에, 여게 되는 거죠? 결국은 R분의 높이 Y가 되는 겁니다. R분의 Y가 될 거고, 어, 코사인 함수는 어떻게 되죠? R분의 X. X 변화량이 되는 거죠? R분의 X가 되는 겁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결국은 X분의 Y가 되겠죠. 이걸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X 좌표, Y 좌표니까 결국은 요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 X가 있죠? 결국은 R을 좌항에 곱하면 X랑선 R 곱하기 코사인 센터가 되는 거고요. Y는 어떻게 되죠? R 곱하기 사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 공식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을 그려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당분간은 Z, 높이 값은 0으로 주겠습니다. 근데 이 높이 값이 이제 일정한 지수 값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헬릭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평면에 그려지면 또 스파이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R 값이 1인, 1mm인 단위원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변수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티아에서 한번 시작해보죠 파일 요 파트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저는 테스트 뭐... 서클이라고 할까요? 자, 원점을 하나 추가하죠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어, gsd s 서 작업할까요 save back, gsd 그 포인트 가지고요 0,0 지점에다가 원점을 하나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gs를 하나 추가할까요 자 circle 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려보겠다 죠 항상 x,y 평면에 그려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Y 요 y란 글씨 있죠 클릭하면 x y 면이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에이 하셔가지고 요 90도로 맞춰 놓으시고 클릭하셔가지고 x 가 항상 오른쪽 y 가 위로 향하게끔 이렇게 방향선을 맞추고 작업하다 보면 또 방향이 뒤틀리니까 요 방향을 기억시켜 놓겠습니다 아이소 매트릭 뷰쭉 누르시면 요 밑에 네임드 뷰라고 있죠 add 하고 x y 디렉션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1작업, 1강, 2강에서 계속 이어서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해놓자. 이제 원래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fx 누르고요. great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length. 결국은, 그렇죠? x 값도 y 값도 결국은 좌표 값이죠. 단위가 mm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length 단위로 해서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real 타입으로 해서 또 변수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요거는 x라고 하고 얘는 t로 하겠습니다 x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r 곱하기 코사인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써드릴까요 예. r 어, x 값은 r 곱하기 cos 각도값이 된거죠 자, 그렇게 문다으면 X, 더블 클리어 하신 다음에, R은 지금, 음, 1mm를 쓰겠습니다. 단위원, 그러니까 1mm라고 해놓죠. 자, 곱하기. 그 다음에, t입니다. 결국은 코사인, t. 곱하기, 어, 360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degree. 그럼 t 값은 0부터 1까지 변화량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코사인 값이 0부터 360도. 그리고 이게 한 바퀴, 한 바퀴 생각하시면 돼요. 한 바퀴.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한 바퀴 돌으면 원이 생성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코사인 0도는 몇 도, 얼마를 갑시죠 1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면 코사인 90도는 어떻게 됩니까? X 좌표 값은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180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결국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X 좌표 값은. 그렇죠? 자, 코사인 270도는 어떻게 되죠? 0이 되는거죠. 그래서 y축 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1, 0, 마이너스 1, 0, 다시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코사인 함수로. 자, 그렇게 해서 하나 구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주석 처리하죠. 슬러시별 하시고 별슬러시 하면 이 부분은 주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y 좌표값의 변화량을 이제 만드는 거죠 y 변화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r 곱하기 sin 세타였습니다왜사인이냐 이런 얘기죠 사인 n 0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n 0도 하면 0이죠 여기 x 축창 여기에서는 y 좌표값이 0이죠 사인 n 90도는 어떻게 됩니까 1이 되는 겁니다 y 좌표값은 그리고 사인 n 180도는 어떻게 되죠 다시 0이 되는 거죠 여기 0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죠 사인 n 270도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1 여러분 y 좌표값을 본다 그러면 여기는 0, 1, 0, 마이너스 1, 다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음 이렇게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y 좌표값은 r 곱하기 사인 각도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석 처리해놓죠. 그다음에 변수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랭스 변수랑 리얼 변수요. 여기는 y 값이라 하고요아 잘못했죠 y 여기는 t로 하겠습니다 이 변수명은 어떤 변수명을 쓰던 상관없다는 얘기죠 여기를 y를 쓰뭐 y2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어, t는 이것도 완가하십니다 변수 이름 어떤걸 이름을 써든 상관없는데 리얼 타입을 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r 로에서는 리얼 타입을 하면 0과 1 사이에 실수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과 1 사이의 변화량 그렇죠? 0, 0.1, 0.2, 뭐 0.3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변화되는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y 넌 일단 단위원이니까 반지름 1mm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in 그렇죠? t 곱하기 36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t는 0부터 1까지쭉 변화되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0부터 360도까지 변화되는 겁니다. 0일 때는 0도가 될 거고, t가 1이면 360도 되겠죠? 자,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z 값입니다. z 값은 따로, 제가, 어, xy 평면에만 그릴 거니까 z 값은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헬릭스라는지 스파이어를 여러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선을 해놓겠습니다. 하고요. 얘는 z, 얘는 t, 하고, z는, 일단, t 곱하기, 뭐, 어, 높이를 앞쪽에 써놓을까요? 0mm 곱하기 t나, t 곱하기 0mm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ok 누르면, 요런 식으로, 반경 일짜리 원이 그려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렇죠 자, 조금 요 상태를 기억시켜 놓죠? 모디파이 해 놓죠? 자, 실제 측정해 보죠. 그럼 이건 얼마 됩니까? 예, 반지름이 1이라는 얘기죠. 원둘레는 결럼 반원의 어, 반지름이 1일 때이 원둘레, 어, 원 뭐랄까, 반원의 요 호의 길이 있죠. 이게 바로 호도법으로 표현했을 때 파이, 3 1 4 1 5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봤습니다. 결럼 원이랑 선 사인하고 코사인 함수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원을 그려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카티아 내에서 원을 좀더 쉽게 구현할 수 있게끔 이런 명령어가 존재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런 공식에서 의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서클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약간 확장을 해보죠 어, 반지름 1자리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는 반지름 10자리, 반지름 20자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식에 들어가서 일일이 어, R값을 바꾸는 거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변수를 통해서 한번 제어를 해 보겠습니다. 자, fx 누르시고요. 단위는 당연히 반지름은 랭스 단위죠. 길이 단위입니다. 자, 랭스 타입을 해서 새로운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고, 요 이름은 radius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본 1로 해 놓죠. 오케이 하죠. 그럼 이게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수식에 들어가서 약간 수정을 해 보죠. 일단 z 값은 뭐그늘로이요가 없습니다. x하고 y 값만 그늘이면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 1mm 대신에 뭘쓰면 되죠? 요 레이디어스 있죠? 그렇죠? 얘를 클릭해주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 값을 10mm로 바꾸면 여기 10으로 바뀔 거고, 20으로 바꾸면 여기 20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그다음 얘도 똑같이 1mm 요 자리 있죠? 요 부분은 레이저스 값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보죠. 2mm 하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측정을 해보시면 2mm가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쉽습니까? 뭐 10mm다 그러면 10이 되겠죠. 쭉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1.5 해도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자,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정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저는, 음, 1 m m 1mm를 해놓고 작업을 해가,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더스를 통해서 이렇게 원의 크기를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죠? 어, 높이를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죠. 높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죠? 이스파이어 있죠? 스프링. 이거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다. 요거죠 이거 헬릭스. 해릭겠습니다 자, 찍고요. 어, 스파이리 양에서 결국은 뭐죠? 피치 값 주고요. 레볼루션 한세 바퀴 해 볼까요? 스타팅 포인트는 요점에 이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크레이트 포인트 요쪽 방향이 지금 x축 방향이죠. 1mm 주겠습니다. 요점이 되겠죠. 요점에서 출발해서 마우스 오른쪽 z축 위로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그쵸 렇죠 피치 값이 뭐가 되는거죠 이 간격 값이 되는거죠 요게 그리고 요세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가 되는거죠 전체 높이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 곱하기 3에서 3mm 나오고 있죠 자 오케이 보자 그러면 위에서 본다 그러면 제투축에서 본다 그러면 그냥 원이죠 제투축에서 본다 그러면 원인데 아 잠시만요 xy 평면으로 본다 그러면 원인데 Z축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생성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XY값은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Z값만 이것만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를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만든 다음에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높이 FX 높이도 당연히 랭스 단위가 되겠죠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드시고 얘를 h a t 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한 3mm 이렇게 하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0mm 대신에 이 자리에다가 3mm 이헤이트 있죠 얘를 추가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t값은 어떻게 되죠 0부터 1까지 변화가 생기는 거죠 헤이트는 3이니까 결국은 t가 0이면 0이 될 거고 1이면 3이 되는 거죠 결국 0부터 3mm까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본다 그러면 원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x, y 값선 변함이 없는데 z 값만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입니다, 3. 그렇죠?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아이고, 어, 측정이 잘안 되네. 예, 오케이 누르고요. 여기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높이가 얼마얘입니까3 m m 는 얘기예요 3mm 헤이트 그렇죠? 그럼 만약 얘를 1로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어 와셔 중에서 이런 식의 와셔를 만들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또 구현을 하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디어스 한2 0정도 해보죠 그 다음에 헤이트 한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한번 볼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여기다 이제, 뭐, 여러분이 그, 그 그렇죠? 어 뭐랄까요? 와시, 뭐, 이런 와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죠 뭔가 선을 하나 만든 다음에 수입을 하면 되겠죠? 수입형. 자, 그러면 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선을 만들어서 수입하셔야 되고, 그냥 수입 중에 리니어 수입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가보죠. 리니어 수입. 자, 레퍼런스 서페이스 하겠습니다. 커브, 첫 번째 블럭, 가이드 커브는 얘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레퍼런스 서페이스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서 해서 몇 도, 영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생성을 하죠? 길이 얼마나 하겠냐 얘기입니다. 요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폭은 한5 정도로 주죠. 프리뷰 하시면 이런 식의. 공면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 순간순간 이 단면이 이 평면 있죠. 이 평면하고 평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 바퀴 도는 거죠. 재밌죠 이거?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두께를 한번 줘보죠. 그러면 볼륨 가져서 쓰겠습니다. 물론 파트 디자인을 넘어가지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솔리드를 한번 구현해보 싶으니까. GSD에서 구현하고 싶으니까 볼륨을 쓰겠습니다. 자요거 시크를 주겠습니다. 얘 찍고요. 자 위쪽으로 0.5 아래쪽으로 0.5 하면 두께 1mm 짜리가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완성된 걸까? XY평면에서 한번 본다고 그러면요. 이렇게 보죠. 보기 방식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기 방식을 어, y o를 한번 해보죠. 해보면 자 정확히 나오나요? 예 약간 요거는 뭐 너무 확대해서 선이 두개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는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요. 자 보기 방식을 두 번째 거로 해놓으시고요. 한번 요렇게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잘라보죠. 그러면 얘를 약간 연장시키고 연장시켜가지고 정확히 잘라보겠습니다. 자 연장시킬 때는 요거 쓰면 되겠죠. 시크니스 바깥면 있죠? 바깥면을 살짝 1mm 정도만 연장을 시키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거 가지고요. 안쪽 부분 있죠? 여기도 안쪽으로 1mm 정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됐죠? 레이더스는 20입니다. 포근할 게 얼마였죠? 5mm였죠? 그러면 자 원을 그린 다음에 스플릿하면 되겠죠? 자 미리 한번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만들죠. 그러면 센터는오즘이 되어 있고요. 평면, 요 평면 잡고 레이디어스 있죠. 반지름을 뭐 얘하고 연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예측죠 오케이, 예스 하면 어떻게 했죠 어, 아, 죄송합니다. 더블 클릭, 정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탑에서 본다 그러면 20짜리 원이 하나 그려진 거죠. 이거 조금 모디파이 해놓죠. 이렇게 20짜리 하나 그려진 거예요. 그럼 안쪽으로는 여게 10이었으니까, 그렇죠? 어, 시, 10이었나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윕, 얼마였죠? 어, 5였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어, 5보다 줄어들면 되겠죠? 결국은 15가 될 겁니다. 센터 포인트 찍고요. 서포트면 찍어주시고, 그다음 여기도, 포뮬라, 레이디어스, 빼기 하죠. 그 다음에 스윕을 찍어 보시면, 랭스 1이 있죠? 여기 약간 5mm 였습니다. 결국은 20mm 빼기 5mm 니까 15mm 가 되겠죠? ok yes 하면 이렇게 원이 그려진 겁니다 이 원을 이용해서 가역 부분을 쳐준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딱 수직면이 만들어지겠죠 자 수입하죠. 어, 스플릿 하겠습니다 자 커팅할 엘리먼트는 이 볼륨이 되어 있고요 어, 공면이 이상인데 공면이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돌출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짓고요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그렇죠? 높이는 헤이트로 하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포뮬라, 헤이트하고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동기화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밀어. 좌우 대칭으로 하죠. 이렇게요. 살짝 이렇게 겹쳐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커야겠어요. 그러니까, 더하기 한 2mm 정도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충분히 자를 수 있게끔요. 오케이. 하면, 이렇게, 곡면 돌출을 해서 투명 처리되는 부분이 자려나오는 거죠. 바깥쪽이 잘릴 거란 얘기입니다 안쪽 바깥쪽 바깥쪽을 차 내겠습니다 요렇게 한다고 그러면 트리가 훨씬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돌출하고 서필다하기보다는 서필드하면서 내부적으로 돌출 을 기능을 쓰는 거죠 자 안쪽도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 똑같이 옆볼륨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루드 여기 있죠 작은 원 자, 포뮬라 8 있죠? 더하기 한 2mm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대칭구조로 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어, 이게 그만 에러메세지 떴던 이유는요, 요거 익수르다 하실 때 반드시, 예전에안 그랬는데, 요거 면 있죠? 디렉션, 요 평면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고 에라, 에러 아닌 에라가 뜨는 것 뿐입니다. 자, 오케이 하면 이렇게 잘린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원도, 하이드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어, 그죠요 옆면이, 요옆면 있죠? 옆면이, 위에서 봤을 때, 수직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수식 관계로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냐? 나중에, 그렇죠? 이 레이디어스 값이 변경이 되면, 얘가 밑에 쭉 연달아서 변동이, 변동이 되어야겠죠? 자, 10 하면, 요렇게. 아이고, 얘는 10이 너무 작아서. 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번 한 15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헤이트 값을 15로 했을 때도 얘가 이렇게 따라와야겠죠? 근데 뭔가가 시크니스가 <웃음>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헤이트 값을 다시 올려하겠습니다. 어, 요 시크니스 있죠? 요 부분에서 조금 그냥 1mm 줬더니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레이더스 값보다 약간 크게 이렇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수직 관계로 거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아니니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기능 억제를 해놓겠습니다. Deactivate 해버리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그려나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지름으로 이렇게 제어되는 거, 그 다음에 높이, 이 0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냥 원이에요. 그렇죠? 원이에요. 왜? 이 Z값이 이게 0이 되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0이 되니까 높이값은 변화가 없어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XY평면이 그려지는 거니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자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웃음> 죄송합니다. 자, 지금은요. 자, 1로 해놓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죠? 딱한 바퀴만 돌아가고 있죠. 저는 이렇게 스프링처럼 진짜 헬릭스처럼 여러 바퀴를 돌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회전수를 제어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회전수요. 자 Fx 누르시고요. 회전수니까 뭐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1. 5 바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타입은 리얼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클 이렇게 하죠. 일단 예한두 바퀴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선을 했다 그러지 이게 갑자기 두 바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 수식을 또 수정을 하셔야겠죠.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어디를 수정해야 될까요? 어디를 자 한번 확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바퀴 돌때는 그렇죠. x값도 그렇죠? 0도부터 360도까지만 돌면 되죠. y값도 0도부터 360도까지만 돌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두바퀴라는 것은 결국은 0부터 3 6 0도에 따부리니까 720도까지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한바퀴 360도 또 한바퀴 720도. 그 두바퀴 돌아야 되니까 x값도 변화가 생겨야겠고 그게에 따른 y값도 변화가 생겨야겠죠 당연히 z값도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 사이클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주면 될까요 요거 코사인 안에다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은 t가 0부터 1까지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0부터 360도까지니까 이게 두바퀴돌 되려면 이 안에다가 안에다가 미치는 상관없습니다 그럼 t 다음에 해볼까요 사이클 곱하기 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t는 0부터 1까지. 얘는 2니까요. 결국은 0부터 2까지. 전체적으로는 0부터 720도까지. 이렇게 변화가 생기니까 두 바퀴가 되는 겁니다. 알죠 자, 오케이 하죠. y 값도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자, 뒤에다가요. Cycle 곱하기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z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바꿔 줘야겠죠? 두 바퀴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헤이트 값이 1이고 T 값도 0부터 1까지니까 전체적으로 1인데 그렇죠? 여기다가 사이클 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사이클 그러면 이게 2니까 전체적으로 0부터 2까지 변화량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케이 어, 선생님 아무런 변화 없는데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두 바퀴 돌아가는게 보이죠 아 그렇죠? 사이클을 요 헤이 방향을 생각해보죠 이 레이더스라고 해의 반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반지름이고요. 헤이트는 1이라는 것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한번 측정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아이고, 이게, 선, 아마 이게 열려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2죠? 2. 그렇죠 결국은, 높이 1이라는 것은 이 피치 값이 되겠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각각 1이 돼가지고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3으로 5로 바꾸면 이게 늘어나게 되겠죠 피치값이 5가 되는 겁니다 사이클을 5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이크가 되겠죠 이런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살짝 바꾸면 여러분이 이런식의 헬릭스도 수식으로 충분히 구현해 내실 수 있다는 얘 겁니다 자 헬릭스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스파이어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어 이죠 이거.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는 그런 거죠. 서포트 면 잡으시고, 센터 포인터 여기 잡았고요. 레퍼런스 디렉션, 저는 이쪽 방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X축. 그래서, 스타트 레이디스 0도죠. 0도부터 끝나는 지요 점. 요점. 음. 렇죠엔드 포인트 한 20으로 잡을까요? 그 다음에 회전수, 뭐 다섯 바퀴 이렇게 주면, 마치 은하처럼 평면상에 이렇게.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스파이얼 입니다 어, 요거를 요걸 한번 변경을 시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어 스파이얼은 어떻게 만들면 도움이 될까요? 그쵸? 자, 수식을 변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자, 수식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요 일단 x 값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 값 일단 여기는 변함이 없는데 이 레이디어스가 문제인 겁니다 레이디어스가 지금은 레이디어스가 딱 10으로 고정돼 있죠 고정돼 있는데 스파이럴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x축 방향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다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x좌표값이 그렇죠 그렇게 좌표값이 커져가니끔이 레이디어스를 수정을, 수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가 괄호 열고요 그러면 레이 d i u 값도 변화되게끔, 누구랑, 실제 변화되는 변수는 t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t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몇 바퀴 돌릴 거냐? 알았죠? 그렇죠? 스파이어를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해가지고 몇 바퀴 돌릴 것이라는 것은, 사이클은 누아져 있죠? 이사이클이한 변수 가지 있죠? 여기다 사이클을 곱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이 d i u 가 현재는, 어, 1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레이서 1이에요 그럼 이 전체적으로 0부터 1까지죠 그렇죠? 사이클이 5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0부터 5까지입니다 그리고이 x좌표값이 이거 x좌표값이지 않습니까 좌표값이 0부터 5까지 곱하기 이 x좌표값 곱하기 0부터 5 결국은 x좌표값이 뭐 10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0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일 끝나는 부분은 50이 되겠죠 결국은 이렇게 점점점점 x 좌표값이 커져가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y도 변화시켜줘야겠죠? 요 부분, radius 부분에다가요 여기다가 곱하기 t 곱하기 cycle 요렇게 주겠습니다 가로다죠? 오케이 됐죠? 자, z값 있죠? z값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변화가 있을까요? 없죠? z 가서 그냥 위 아래 값이에요 결국은 이 지금 소형들이 보는 것처럼 보, 어, 보, 어, 보고 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탑에서 본다 그러면, 이 탑에서 본다 그러면, X값이 이렇게 점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점점점점 커져가는 거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는 X값이 이만큼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만큼 되는 거고, 또그다음이 이만큼 되는 거고, 각 점에서 X값이 이제 점점점 점 커져가는 거고, Y값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점 커져가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뻗어가는 겁니다. 위로.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죠. <웃음> 그러니까 이각 점에서의 X 좌표 값도 점점 커져가고 Y 좌표 값도 점점 커져가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Z 값이 만약에 이 헤이트 값을 오케이 하고요. 헤이트 값을 0으로 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XY 평면에 그려지는 겁니다. 돌려보면 딱 이렇게 평면상에 그려지는 거고 헤이트 값이 만약에 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위로 커져가는 겁니다. Z 방향으로.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이너스 5mm 이렇게 쳐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헤이트값이 어, 길이값이 마이너스 값이 될수있냐이 마이너스 값은 결국 방향성이에요 이 마이너스 값은 이 수식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헤이트 값이 마이너스 값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하고요 오,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거죠 이걸 어떻게 제어하냐에 따라서 이똑같 하나의 함수를 하나의 수식을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적절히 여러분이 잘 구현하시다 보면 아마 충분히 요렇게 원도 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릭스도 그릴 수도 있고 스파이어도 여러분이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수식 안에 이렇게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잠깐만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은데, 다 집어넣어버리니까, 이 상태에서 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이클을 1로 하면 되겠죠? 1.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을 만들 수는 없어요. 왜죠? 이 X 값이 이렇게 계속 변화되버리지 않습니까 반지름 값이 고정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변화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의 수식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난리지 있죠? 이, 어있죠어디죠 있죠, 있죠? 어딨죠? 날지 웨어에 보시면, 룰 기능이 있습니다. 이룰 기능을 이용하셔서 또 제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제 얼굴 보기 싫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radius 그렇죠? 값, 20, 그 그렇죠? 다음에 헤이트 높입니다. 높여요 5니까 점점 커지는 거고, 이게 0이면, 평면에 만들어지겠죠? 오. 그리고 사이클 몇파퀴 돌것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반전이 너무 커요 집중도어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따, 예쁘장한 볼레컬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요 옆선 있죠 옆선 같은 경우도 요렇게 지금 직선 형태가 되는데 옆선 같은 경우도 이 수식에서 여러분이 x 요 수식하고 y 수식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것들은 여러분이 좀더 응용 하셔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기본적인 어떤 수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1강에서는 1차방정식 2차 3차 방식에 정 대해서 배웠고요 2강에서는 이호도법을 이용해서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를 이제 그려 나가는 과정을 배웠고요 3강에서 이 상가함수를 활용해 가지고 원 또는 헬릭서 스파이어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4강에서는 이런거 있죠 이런 와시 형태라든지 어, 사이클로이드 기어 이런 취향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